비 오니까 할게더럽게 없네요. 앞으로 수숙소 옮기는 날 비가 오다니. <목마> <목마> <목마> 기차 기다려요. <목마> <목마> 저 지금 고비가 없어서 빠져졌어요. <목마> 이이 우비를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돌아가는지 우비 어디서 샀냐고 금방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갑자기 도착해서 기분 좋아졌지 저기 저스톤까지 왔는데 우리 말없이 었잖아요막비 맞고 베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할 거예요? 우리 애기 요 우리 애기 가요 오늘은 설산이 좀 보이네. 더... 왜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이하지뭐 멋있는 친구였는데? 13살 친구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 너무 예쁘죠? 집으로 걸어가요 날씨가 또 급격하게 흐려져서 저 뒤에 안 보여요 선 종소리 들린다 아직도 버리면 된거 보다. 여기서 제일 귀여운 거. 이건 사람 마시는 거. 이건 강아지 마시는 거. 페퍼, 이리 와봐. 페퍼, 이리. 물이 나와요. 페퍼는 마실 줄 모르지만. 언니 밥 사러 왔어요. 대박, 완전 큰 데다. 신발도 있네, 진짜. 여기 산3시까 언니 이거 봐, 완전 이거. 여기 이렇게. 어, 네요신기하잖아요발 아. 이렇게 물 채워서 여기다 발 이렇게 씻기는네 음. 어, 차량용 전기 장판? 이것도 어, 팔아요. 대박이다. 창문 가드 같은 거 팔고 야. 다도 주식 줄게. 우리 는게도파는 <웃음> 아. 여기 하세은데 오늘 수영도 한대요. 학교에도 설마 들었어. 눈가라 춥네. 원래 피크닉 하려고 했는데 추워 뒤지겠어서 못할 것 같거든요. 아, 여기 옷해남이면 얼마나 예쁠까. 주세요. 주세요. <웃음> 옳지. 옳지. 아이, 잘해. 이키 갖고 와! 목줄이 없이 잘 따라가네. 대표가 아까 너무 먹고 싶어 했지? 일로 와라! 아이 나가. 아이랑 저기서 먹어. 일로 와라! <웃음> 아니, 여기서 먹어. 아니, 아니. 여기서 말고. 아니. 아니, <웃음> 씨. 여기서 더러우니까 나 여기서 먹어. 음, 너무 먹고 싶은가 봐. <웃음> 맛있어? 브랜디, 페퍼, 하이. 오늘 티켓 사는 거두 명, 강아지 두 마리. 뭐예요? <웃음> 아 여기서 더돈 넣으면 되나? 티켓 강아지 거랑 같이 나왔어요. 우와, 아싸. 이렇게 외출하니까 너무 좋다. 해만 비쳤으면 얼마나 예뻤을까. 모습 보면 예뻤을 것 같아. 진짜 해가 중요해. 여기도 종일 해해해 해. 해, 해. <웃음> 날씨가 너무 중요해 여기는. 난 그래도 지금 비안 오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. 아 <목소리를> 야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 와. 근데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근데 여기 한번 구경해요. <웃음> 3분 도그니까 너네 맞춘 거야? Korea, k 코리아. 코리아. 가지 마. 먼저 가 버렸어. 가지 마. <웃음> 가 버렸어, <가지> 친구가. <웃음> 약간 해나와서 지금 저 호수도 약간 지금 더밝아보인이 <웃음> 미세한 <철이> 차이로 <웃음> 이게 애들 또프로멍이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거로이 <웃음> <웃음> 구경 안할수가아 너무 이쁜데 어 여기 있어요 thank u i h a v also a t h a t is h 이 아니에요 지금 hello t h e t t h a 거의 뷰티풀 난리 났거든요 큐트 뷰티풀 이가 도착을 했지만 지금 저 앞에 한국 남자분 따라가고 있거든. 놓치면 안 돼. 저분 놓치면 안 되는데 얘네들 너무 여유 만만이거든요. 냄새 다 맡고 오줌 다발이고 봐봐, 오줌 저... 발기잖아 페퍼도 줄 서서 싸야 되거든요. 우리는 이제 곤돌라를 타고 그 무슨 호수로 갈 거거든요. <웃음> 가자 좀와 <웃음> <웃음> 저기 또. 강아지도 있고, 갈 길이 멀어요. 곤돌라 타고 올라가요. 아, 저 사람 은 걸어 올라가나봐. 하이킹한다봐, 저 사람. 우리는 곤돌라를 타겠습니다. 저 분들이 <웃음> 걷고 있어요.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난리. 우리 이제 호수로 걸어가요. 구름만 꺼지고 햇빛만 나왔어도 진짜 대박이었을텐데 아이고 좋아 어디까지 가실까 들어오세요 데려오세요 파이 설산! 설산 잘보여 보여! 뭐야? 어디? <웃음> 저거 박대 보여요! 보여요! 호수가 보여요! 대박! 이렇게 웅장할 줄이야! 배쩍 비치면 얼마나 볼까? 지금 그래도 괜찮아 음. 와 앞에 오리있어 오리? 저기 벤치 앞에 오리있어 정말 안추워? 추울것 같은데 그림같죠? 이 오리 지나감 해봐 여기 뒤에 오리있다? 오리있어 오리 이 소리가 와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 같아요 돌들이 <웃음> 저희는 곤돌라가 끊겨가지고 그냥 여기 좀 구경하다가 걸어내려 가려고요 너무 멋있죠 근데 해가 진짜 쨍쨍하면 은더 멋있었을 텐데 들 있어서 저 강아지 온다. 저 앞에 청년들만 믿고 가는데 지금 너무 발걸음이 <웃음> <빠르세. 거의 인형이네. 웃음> 나보다 빠르. 거현이 형이다. 나보다 빠른. 가자. 뛰어. 아니. 아니. 선생님들 같이 가요. 우리는 그래도 가는 길은 곤돌라 값 굳었다 졸졸졸인데 저게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빨라요 걸음이 저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저희 지금 풋지법이거든 어. 와 우리 여기 꼬불꼬불 내려가야 돼와 마을이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모르겠는데야저사람 <웃음> 저까지 갔다 어디? 저 빨간은 안 보이나? 저 끝에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보임 보여 대박이다 진짜 뭐야? 가자 진짜. 축지법 <웃음> 축지법 인정 집에 갑니다 기차 리 두개씩 올거요 하다가 무슨 서 한얘길래 코비아 하다가 어쩌또쩌고 가면 뭐느겠대 하하 예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저씨가 만져 어디냐길래 얘만 만져라 했는데 아. 네 기다린다고 아아못 만지게 하는 거야. 아 진짜. 기다릴게 같이 가자. 기다릴게 같이 가자. <웃음> 기다릴게 같이 가자. 친해. <웃음> 내가 어제 안 가자. 그랬어. 같이 가요. 아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안 했어. <웃음> 같이 가자. 이번에 기다릴게 같이 가자. 기다릴게 같이 가. 기다릴게 같이가자 똑같이 음, 아, 기다릴게. 기다릴게. <웃음> 기다릴게. 기다릴게. 기다릴게. 기다릴게. 같이 가자. 기다릴게. e Kidarike. Kidarike. Kidarike. Kidarike. 이이렇하하지말언 언니 그해해월월일일기몇 시에 <웃음> 오픈하냐고. 아, <대사를>. 너도 <웃음> 해봐. <웃음> 대사 g a 도 말해줘야지. r 그냥 니다언니 i g a t a 는 i d a 어떡하니? 내처럼 대사를 정확하게 똑똑한 말해줘야지. 말그대로 아니, 그니까 지금 어디 머릿속 있는 그 말을 해봐라. 여기 월요일에 몇 시에 문 열어요? <웃음> <웃음> 아, 시 여기 나자 다시 다시. 사장님, 여기 월요일에 몇 시에 열어요? 네, <웃음> 어디부터 들거야지 알아? <웃음> 뭐. 월요일에 어디 이해라 서울 멀해봐라 선생님 여기 월요일에 몇 시에 오픈해요? <웃음> 선생님 여기 월요일에 몇 아니 시에? 아 월요일 <웃음> 아니라고 월요일 아니라고 월요일 <웃음> 월요일 <웃음> 선생님 여기 월요일에 몇 시에 오픈해요? <웃음> 월요일. <웃음>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뭐라고 했지 다시 해봐 월요일만 다시 해봐 <웃음>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, 화요일, 그거 쭉 해봐.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<웃음> <웃음> 금요일. <웃음> 일요일. 그거 뭐라고 아, 뭐, 금요일, 일요일, 금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요일금요일 일요일, 일요일, 요일이요금요일이요일요일이요일한요일 일요일, 요일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일요일, 에요일 일요일, 요 <웃음> 몇 시에 문 열어요? 존나아직몇 <웃음> <정나 웃음> 시에 문 열어요? <웃음> 나함 <존나 아련함. 웃음> 선생님,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? <웃음> 선생님,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? <웃음> 이모,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? <웃음> 이모, <웃음> 이 월요일은 몇 시에 하나요? <웃음> 이모, 진짜. 몇 시에 문 연...? 여... 아, 잠만 아, 몇 시에 문 연다니까? 지거아니야문몇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시에 연답니까? 몇 뭐... 시에 문요입니까? <웃음> 몇 시에 문요입니까? <웃음> 고정, 남조선은 가게 문을 몇 시에 여는지? <웃음> 요게 몇 시에 문을 열어야지 내가 상점에서 물건을 살수 있어! <웃음> 니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하니까니는 그거 말가 니가 북한말이 니가 자꾸 니투리욕 니가 <웃음>